네, 반갑습니다. 무료체굴 코인 탐사대입니다. 어, 릴리우스라고 해서 제가 그, 어,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해당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게 일단 파트너사 자체가 조금 좋습니다. 이 삼성과 그 다음에 네오핀, 어,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과 세계 스포츠위원회까지 같이 이제 파트너사로 지금, 어, 되어 있어요. 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어,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AI 동작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, AI가 그 움직이는 그 동작을 내가 따라서 하게 되면 이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, l r t 라고 하는 릴리우스 토큰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어, 그 트레이닝 투언 방식의 어, 운동 앱입니다 헬스케어 앱인데 아 요거 관련해서 지금 그 오늘 이벤트가 하나 열렸습니다 12월 6일 오늘 그 16시 오후 4시부터 해서 내일 17시에 마감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첨자 선물 상위 10명입니다 요거는 친구촌에 뭐 이런 게 아니라 퀴즈 답변을 맞추는 최고 점수 상위 10명을 가지고 오지 10개를 이제 에어드랍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해당 그 구글 양식을 엽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릴리오스 퀴즈 이벤트 어, 이번에 첫 번째 인데 또 다음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질문들이 쫙 있어요 자 그래서 답변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어, 릴리오스의 화이트페이퍼에 들어가셔서 어, 검색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디스코드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디스코드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디스코드 아이디 적으시고요 릴리우스의 스포츠 히어로가 아닌 사람은 어, 류승... 아, 아 이거 아니다 정답이 이거 아니다 어, 류승민 탁구선수는 맞고 김준호 펜싱, 예 김준호 펜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두 번째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릴리우스의 시스템의 운동 난이도가 아닌 것은 어, 마스터 네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릴리우스 언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NFT는 덤벨 NFT입니다 그리고 릴리우스 덤벨 NFT의 레벨은 등급이 있는데 노멀이 아니라 언커먼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 답변하시고 을그 다음에 릴리우스 토큰의 총 발행량은 어, 10억개 LLT 요거를 선택하시면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릴리우스의 파트너가 아닌 곳은 KFA 대한축구협회 세 번째 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릴리우스가 시작된 연도는 2010년입니다 자 그리고 릴리우스 트레이닝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대는 아 요거 공공시 UTC입니다. 요것도 잘못됐네요. 공공시 UTC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네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릴리우스 동작의 정확성을 판단한 기술의 이름은 AI 동작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요거를 빨리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점자가 많으면 가장 빨리 맞추신 분들이 가져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답은 드렸으니까 빨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죠. 감사합니다